1편에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1편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2편에서 처음으로 심을 작물은 기장이에요. 기장의 적응 기후는 온대이고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이에요. 로카의 장기말들 특산품 등짐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되지만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곱게 빻은 곡물로 가공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작물이에요. 기장 367개와 집단 20개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씨앗 2개가 나왔으며 기장은 수요가 적으니 가공해서 곡물로 판매한다고 가정할게요. 총수익은 1 3금화 42는 5동이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이금 23은 67동이네요. 다음은 목화예요. 목화는 적은 기후가 열대이며 성장시간은 11시간 26분이에요. 목화는 특이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적은 기후가 열대인 작물이 별로 없는데 그중 하나이며 수확해서 얻은 작물은 옷감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돼요. 만약 열대 기후에 심는다면 성장시간은 8시간으로 짧아지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씨앗 묶음들은 수확물이 25개 정도 나오지만 목화 씨앗 묶음은 75개 정도로 많이 나와요.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옷감의 수요에 비해 목화 자체의 수요는 매우 적어서 옷감으로 가공해서 팔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목화 1188개와 향이 깊은 잎사귀 2개가 나와 총 수익은 37골드 14은이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3골드 95동이 되네요. 버섯 포자묶음은 적은 기효가 없으며 성장시간은 4시간이 걸려요. 버섯은 지옥 늪지대와 하니마루의 특산품을 제작할 때 재료로 사용되며 포션을 만들 때도 필요해요. 따라서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편이고 가공해서 훈증시킨 약재로 만들기도 해요. 약간 독버섯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귀엽게 생긴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캐릭터 머리보다 큰 버섯을 실제로 본다면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해요. 버섯 393개와 향이 깊은 잎사귀 2개가 나와 총 15골드 25는 50동이며 시간당 3골드 81은 37동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엔 당근 씨앗 묶음이에요. 당근 씨앗 묶음은 온대기후가 적은 기후인 작물로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이에요. 당근은 매사냥 고원의 특산품을 제작할 때 사용되며 당나귀 펫의 이동속도를 올려주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한 개씩 필요해요. 밤징의 등짐을 옮기거나 영지 퀘스트를 진행할 때마다 사용해서 그런지 경매장을 통한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수요량 자체가 많은 건 아니라서 시세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당근 376개와 윤기가 흐르는 씨앗 4개가 나와 총 27골드 사은이며 시간당 4골드 50은 66동의 수익을 얻었어요. 양파 묶음 씨앗은 적은 기후가 또 온대이며 성장시간 또한 5시간 43분이에요. 왜 온대 지역의 땅값이 비싼지 알것 같아요. 양파는 그위원이드 숲의 특산품을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되며 이외에는 가공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양파 자체의 수요는 거의 없는 편이라 조각낸 채소로 만들어서 팔아야 해요. 양파 401개와 연기가 흐른 씨앗 2개가 나왔으며 가공하는 노동력 비용을 제외하면 10골드 81은 20동의 수익을 얻었어요. 시간당 수익으로 계산해보면 1골드 80은 20동이네요. 보리 시안 묶음은 적은 기후가 냉대이며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이에요. 고리는청동바위산의 특산품을 만들 때 사용되고 요리를 통해 갈색 곡물빵과 갈색 곡물 수프를 제작하는 재료로 이용돼요. 그래서 그런지 경매장을 통한 수요가 있어서 가공 없이 판매하더라도 잘 팔려요. 곡물류의 작물에서는 집단이 고정적으로 나와요. 따라서 대체적으로 다른 작물보다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보리 372개와 집단 26개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씨앗 하나를 얻어 총 19골드 43은 60동이며 시간당 3골드 23은 93동의 수익이 났네요겹씨 묶음은 적은 기후가 없고 표기된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심어보면 4시간으로 1시간 30분 가량 더 짧아요. 쌀은 일리어 꾸릉지와 노래의 땅 특산품 그리고 조그만 신운 기름의 재료로 사용되어 경매장을 통한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곡물류 작물의 특징으로 집단이 무조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수익 효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주로 심는 작물이에요. 게다가 다른 작물보다 윤기가 흐르는 씨앗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잘 418개와 집단 32개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씨앗 5개가 나와서 총 34골드 12는 23동의 수익을 얻었으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8골드 53은 7동이에요. 체감상 골드가 가장 잘 모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효율이 제일 좋은 거였네요. 토마토 씨앗 묶음은 적은 기후가 온대이며 성장시간은 11시간 26분으로 엄청 길어요. 토마토는 보양식 퀘스트 아이템이나 야채 스프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되지만 경매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각낸 채소로 가공한 후에 팔아야 해요. 수요가 없어서 수익이 적을텐데 성장까지 오래걸리니 효율이 별로일 것 같아요. 토마토 391개와 윤기가 흐르는 씨앗 6개가 나왔으며 가공하는 노동력 비용을 제외하고 22골드 69는 20동의 수익이 발생하여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골드 89는 10동이에요. 수익이 왜 이렇게 거지 같을까 생각해보니 토마토를 수확하는데 뿌리까지 뽑아버려서 그런 거겠죠. 라벤더 시안 묶음은 적은 기후가 건조이며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이에요. 라벤더는 언어 숙련을 올리기 위한 가구인 방석을 제작하는 재료와 파란 장수정리, 차량 부품을 만들 때 사용되며 불벼광야의 특산품을 만드는 경우에도 들어가요. 또한 포션을 만들 때도 필요해요. 하지만 광범위하게 재료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수요가 불규칙적인 편이에요. 적은 기후가 건조인 작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 주거지의 위치가 건조기후라면 괜찮은 품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건조기후는 아니지만 보라색 꽃이 이뻐서 개인적으로 종종 신고 있어요. 라벤더 383개와 향이 깊은 잎사디아나를 얻었으며 총 수익은 14골드, 15는 5동으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2골드 35는 91동이에요. 다음은 마늘시앗 묶음이에요. 마늘시앗 묶음은 온대기후가 적은 기후이며 성장시간은 11시간 26분으로 엄청 긴 편에 속해요. 마늘의 성장시간이 너무 길어서 평소에 한 번도 안 심어봤어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 성장시간이 같은 토마토를 생각해보면 마늘 역시 비슷할 것 같기도 하네요. 마늘은 퀘스트용 보양식과 매콤한 야채 빵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수요가 없어요. 마늘 359개와 윤기가 흐르는 씨앗 4개가 나왔으며, 가공하는 노동력 비용을 제외하면 16골드 30은 80동이에요. 따라서 시간당 1골드 35는 90동이며, 토마토보다 수익이 저조하네요. 오이 씨앗 묶음은 적은 기후가 없는 품종으로 성장시간은 4시간이에요. 왠지 오이는 채집에 관련 있는 숙련도일 것 같지만 농사에 속하는 작물이며 게임이라 그런지 현실과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덩굴 식물이에요. 오이는 긴 모래톱과 마하대비의 특산품 제작에 사용되지만 수요가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이를 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오이 406개와 윤기가 흐르는 씨앗 3개가 나왔으며 오이는 조각낸 채소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익은 13골드 87은 20동이네요. 따라서 시간당 3골드 46은 80동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옥수수 씨앗 묶음은 냉대가 적은 기후이고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으로 냉대 지역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중 하나예요. 옥수수는 채권등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그만 신운기름의 재료이며 뼈의땅 특산품을 만들 때도 사용돼요. 그래서 경매장을 통한 수요가 많은 편이고 벼와 함께 심어서 조그만 신운기름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좋아요. 옥수수 367개와 윤기가 흐는 씨앗 3개가 나와서 총 25골드 84는 53동의 수익을 얻었으며 시간당 4골드 30은 75동을 얻을 수 있어요. 옥수수 하나의 가격이 사은 50동 정도로 지금까지의 작물 중 가장 비싸게 팔려요. 단, 냉대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옥수수보단 다른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류가 많은 감자 씨앗 묶음은 적은 기후가 없고 표기된 성장시간은 4시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심어보면 2시간 48분으로 엄청 짧아져요. 그리고 감자는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씨감자를 심는 거니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감자는 하리아랄라의 특산품 재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따라서 가공해서 판매해야 해요. 감자 424개와 윤기가 흐르는 씨앗 2개가 나왔으며 감자를 조각낸 채소로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하면 총 수익은 11골드팔은 80동이에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3골드 69는 60동이네요. 이렇게 일반 등급의 씨앗 묶음 수익을 비교해봤는데 자신이 제작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 외에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3골드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기후에 영향이 없고 수익이 짱짱맨인 쌀농사를 하세요. 역시 한국에선 쌀농사가 최고입니다.